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전에 13편에 좀 오래됐죠? 13편에 더블 쿠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단에서 단으로, 단으로, 장으로 가는. 어, 단에서 출발하는 건 알겠는데, 장에서 출발하는 거는 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장에서 출발하는 더블 쿠션.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장 쿠션에서 출발하는 자, 더블 쿠션입니다. 장에서 단으로, 단으로, 장으로. 뭐, 다른 말로는 뭐, 지그재그 시스템? 뭐, 어떻게 보면 길게 횡단샷이라고도 하죠. 음, 그까지는 아니지만 단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13편 그리고 다른 영상 유튜브 영상 쪽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쿠션에서 출발하는 것은 어, 숫자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구장에 맞게 어, 조금씩 도착 포인트를 조금씩 다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트로크법이 어렵기 때문에 스트로법을 익히시면 확률이 높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포인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출발 포인트. 자,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하프가 되는 거죠. 제로. 자, 여기가 1입니다. 1. 제로는 안칠 거니까. 1. 여기서 1. 3. 5. 7. 9. 자그 다음에 11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12가 됩니다. 12그 다음에 여기는 14 정도 되겠죠. 이쪽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어, 원쿠션에 근접해버리면 수구가 튕겨 나오는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면 좀 짧아지겠죠. 그래서 음, 득점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원쿠션 포인트. 자, 여기가 10이고요. 여기는 20, 여기는 30, 요 반이 40 정도 됩니다. 자, 도착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 자, 여기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요. 요 쯤이 20일 정도 되는데, 20일 정도 되는데, 2 2터 22, 22, 23, 24.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요 끝은 25 정도 되겠죠. 하지만 요까지는 안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점은 중상단 당점 정도를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계산 공식은 출발다기 도착은 원 쿠션입니다. 원 쿠션을 보내주시면 도착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요 배치를 일단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당점은 중상단 당점이고요. 중단 당점으로 주셔도 되지만 어, 중단 당점으로 치면 은 잘못하다가는 쿠션의 반발력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한 부드럽게 통샷 정도의 샷으로 1.5 내지 2레일의 스피드로 통하면서 미들발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타격이 절대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짧아집니다. 자, 요 배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출발이 대략 1 정도에 있네요. 도착이 22니까 1 더하기 2 2니 23이 나오죠. 자, 23 포인트를 보시고 중상단 당점을 주시고 그대로 미들 팔로로 통하고 치십니다. 대로 미들발로로 통 하고 치시면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통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투레 이상 스피드가 넘어가 버리면 대략 이포인트 정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22가 되는 게 아니고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 통 하면서 미들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타격을 넣지 않는 부드러운 샷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굴리는 샷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엔 이런 배치를 세어 봤습니다. 자, 도착이 22, 23, 23 정도에 있네요. 자, 여기 프레임 포인트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여기서 요렇게 와서 요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여기에 맞고 이렇게 오겠죠. 자 수구 대략 7 정도 출발해 있네요. 자 다음은 30이 나오죠. 자 30이 나오는 거 보시고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네요. 수구가 그러면 여기서 평행이동만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중앙 쪽으로 그럼 29포인트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 자 29포인트를 보시고 1.5에서 2대1의 스피드 중상단 당점 믿을 발로 통하면서 부드럽게 발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29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시고 통 밀을 발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일족골을 먼저 막고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쪽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고 장쿠션에서 출발해서 일족골을 막고 가는 그 배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세어봤습니다. 자, 1족구를 퍼스트로 먼저 막고 가는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옆, 자, 횡단도 기울기가 없어서 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음, 시스템을 적용해도 좀 어렵네요. 자, 요렇게 뒤돌려치기 짧게, 이것도 어렵습니다. 뭐 비키치기라고 하죠. 자, 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단, 단, 장으로 충분히 갈수 있겠죠. 자, 20, 22, 23, 24. 빠질 구멍이 없으니까 24로 잡고요. 출발을 잡습니다. 24에 1. 25포인트 정도 딱 나오긴 하네요. 자, 1에 24를 잡아볼게요. 25포인트. 비록 조금 얇은 두께인데. 자, 1족구를 먼저 펄스트로 맞고 갈 때는 항상 가는 쪽으로 느낌 팁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샷은 다 똑같이 해주시면 득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봤더니 대략 8분의 1 두께 8분의 1.5 두께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자, 가는 쪽으로 살짝 느낌 팁을 주시고요. 중상단 느낌 팁을 살짝 주시고 8분의 1.5 정도의 두께를 보시고 그대로 똑같은 샷으로 치시면 됩니다. 간결하게. 그대로 똑같은 샷으로 치시면 됩니다. 간결하게.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부드럽게 쳐서 확률이 낮으면 세게칠 수도 있겠죠. 세게 치셔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쳐서 1족구를 막고 부딪히고 뒤로 튕기지만 않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겠죠.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가는 거는 어, 너무 곡꾸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1족구를 먼저 막고 가는 펄스트배치 가능하죠. 수트록 시스템은 뭐다? 수트록을 연습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자, 연습 꾸준히 하시고 1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